단케 아, TV 최초로. 계속. 아. 이렇게 작사 님모 안녕하세요. 단케와 치케에서 치케를 맡고 있는 작사가 <웃음> 조윤희. <조국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 어떠세요? 단케 TV 조금 둘러보고 쇼룸까지 <웃음> <오셨는 웃음> 둘러보고 왔는데 단케 그러니까 전단 처음 이렇게 접한 게 단캐 티도 없잖아요. 아니 우리 다 스크롤러는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진짜 친분이 없더라도 근데 이렇게 스크롤 보고 어잘 아, 썼다 이런 작가들은 궁금하잖아요. 근데 지금 단캐 티가 있는 거예요. <웃음> 어, 어, 어, 잘하는 애들인데 얘기를 해서 갔는데 <웃음> 그래서 많이 보고서 실제로 만나 가지고 사실 제가 낯가림이 되게 심한데 팀단개는 단계, 팀 만나자마자 그냥 뭐 원래 알던 사람들 그냥 만나자마자 그냥 같이 먹고 막 어, 제가 좀... 앉자마자 거의 시장에서 정해서 대화하기 잘했어. 그러니까? <웃음>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왜 모였을까요? <웃음> 오늘 무슨 날이냐면. <웃음> 하나, 둘, 셋. m 아, <웃음> <메모리 웃음> 때 m o r 때 Day. m e m o 데 저희가 그크레딧에 같이 올라가게 돼서 그런 비하인드를 좀 풀어볼까 해요. 어. 어떠셨어요? 처음에 데모 들으셨을 때? 데모 들었을 때뭐 약간 저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뭔가 되게. 엄청 디스토피아 같은 음. 그런 되게 회색빛 도시의 음. 뭔가 다크 음. 히어로 같은 음. 느낌? 음. 약간 고당시티 같은 느낌? 어 음. 약간 그런데 나타난 뭔가 환한 음. 히어로 말고 약간 음. 약간 어두운 음. 다크나이트 다크. 같은 그런 음. 분위기의 히어로? 약간 음. 떠올랐던 것 같아요 음. 그런 인상을 음. 받았었던 음. 것 같고 음. 작가님은 음. 어떻게? 저도 비슷한데 이게 우리 데모 처음 들었을 때도 느꼈겠지만 이게 뭔가 지르는 발음이 되게 많잖아요 음. 그러니까 막 샤우트로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 발음들을 그프레이즈랑그 맛을 살려가면서 단어를 붙여야 되잖아요 음. 그거를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쓰는 동안에도 되게 화가 많아지고, <웃음> 많아지고. 근데, 근데 이게 막 아. 뭐이 세상은 다 싸웠어 약간 이런 어, 류의 그런 분노가 아니고 왜막 되게 어난 지금 막 누구와도 싸울 수 있고 막그 어, 얘기가 어, 그 예, 얘기잖아 예, 예, 난 지금 예. 뭐 혼자서도 되게 뭔가 어디도 못갈 곳이 없고 이런 되게 좀 음, 음. 이렇게 이렇게 기는 음, 그런 음, 기분으로 음. 작업을 해서 하는 내내 뭔가 되게 음 뭐라 해야 되지 포메 같은 그런 기분이잖아요 <웃음> 되게 대형견인 줄 알았는데 어, 아, 네. <웃음> 그런 <그러한> 기분으로 작업을 수있네말티즈는엄청안 않기 가요 마말티즈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어. 저희도 약간 비슷하게 그런 히어로, 히어로와 싸움 이런 걸 음. 느끼고 그래서 그냥 메버링이 단어도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되게 특별하고 음. 그런 독보적인 음. 음. 음. 그래서 그런 느낌으그 느낌과 뭐키워드의 느낌을 살려서 가사를 음. 쓰는데 가장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음. 발음이 맞아 발음이 진짜 음. 이런 노래는 아, 발음이... 발음 씹히는 게 정말 음. 중요하잖아요 음. 그다가 프레이즈 자체가 짧게, 짧게, 짧게, 네. 짧게 네. 지니까 그것도 살리느라고 음. 그것도 좀 집중을 많이 했던 부분이었어요. 음. 음. 거의 벌스가 음. 약간 멜로디인데 랩처럼 음. 그어지는 부분이라서 약간 음. 왜 그런, 이런 노래에서 그런 음. 거를 필요로 할 때가 음. 있잖아요. 그 바로 치차름? 파열음? <웃음> <바이올름 맞아요. 웃음> 이런 걸 갈근절근 이렇게 씹히는 선들어 음. <웃음> 그 벌써 느낌 자체가 약간 이거 전달하는 아, <웃음> 그니까 네. 쓰면서도 이, 이 구간은 어. 선우님이 해주시면 되게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항상을 하고 했었는데 하나 이제는 네. 멤버들 목소리 잘 아니까 음. 그. 실제로 나온 거 보니까 정말 서운한 거예요. 그렇게 짧은 곡이 제가 됐을 때. 네, 그냥 어. 파트 분배는 잘 모르잖아요. 음. 선우님이 래퍼기도 하지만 음. 선우님이 보컬 톤도 음. 저는 되게 좋다고 음.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벌스 원 들어갈 때 네. 그는 음. 정말 좋아요. 아. 그는 약간 그의 이름을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저런 미들 레임을 넣을 수 있다면 <웃음> 김 벌스 원 선우님 같이 하자. 준비하셨나요? 정말로 그 벌스 원을 치고 나가는 그 힘과 어. 그 그 감춰지지 않는 그 끼와 어. 그런 부분들이 그 노래 곡을 이렇게 문을 여는 그 랩은 음. 정말 음. 잘 알려주는거죠 어. 물론 랩은 말할 것도 없고 음. 그게 벌스원 제가 좋아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 되게 벌스원이 항상 도입이 음. 그 가사를 쓸 때도 되게 중요하죠 <웃음> 맞아. 되게 많이 바꾸면 항상 되게오라는데 마지막에도 꾸고딱 음. 진짜 그 곡의 이미지를 딱잘 잡고 가셔서 음. 벌써 오늘 찢어주셔가지게 아, 네. 음, 음. 그리고 우리가 같이 있으니까 네 명이서 아예 함께 머리를 맞대고 쓴 거라고 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과정이 그렇지는 음. 않았잖아요. 음. 음. 음. 음. 어땠죠? <웃음> 저는. 사실 이게 뭐 다른 작가님이랑 가사가 섞이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고부 반응도 별로 없는 편이에요. 음. 어차피 내부에서 알아서 잘붙쳐주셨겠거니 네, 네, 네, 네. 라고 생각을 하, 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이 지분화해서 나오기 전에는... 전에는 누구 거랑 붙었는지 음. 모르는 상태로 봤잖아요. 음. 그러다가 딱 단계를 내 집은 항상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스크롤이 있는데 음. 거기다가 단계 1대2 사! 이렇게. <웃음> <웃음> 어, 단케잖아 이렇게 하면서. 음. 그러고 나니까 되게 되게 든든하고 마음이 되게 편안한 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거를 사실 그 전에 이제 작가님 몇번뵀고좀 음. 이렇게 친해진 상태는그 전에도 사실 이렇게 마주친 적이 있잖아요 같은 곡에서 크레딧으로 음. 만난 적이 있었는데 또딱 이렇게 음. 우리 대님 음. 작가님과 단케만 만난 거는 여기서도 음. 처음이었거 그리고 실제 친구분이 생기고 난 다음과 다음 처음이었어요